안녕하세요. 친더 여러분들 마이더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대학교 기말시험이 있어서 유튜브 업로드가 지연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이후부터는 제대로 업로드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와잘 쏜다. 개피 개피 개피 개피 개피 피니셔 피니셔 피니셔 피니셔 피니셔 파짓 자, 여기 착륙하자 자, 가자. 올래한번 하고 가야지. 오왼쪽은 어떡하겠어? 오, 왼쪽. 니이 오네. 완전 망했나 적과 전투했다. 진입니다 공격받고 있어. 퍼스트 블러드다. 개새끼 와. 챔피언이 제거되었습니다. 니다 충전 중. 야, 아무것도 모르겠고. 잠시 실드를 충전하겠어. 적어놓은 건뭔일나지꽤 해당 지역을 스캔 중. 다 지하에 있거든 레스랑죠 오케이. 레이드 링카운트 시작. 있어 있어 있어야 들 에비 비비 다 버렸어. 저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온다 온다. 어안 해. 아 신발 피피 위에 위에 위에 <목소리> 빠져 빠져 빠져 <목소리> 이러 빠져 짜 생각하지 마 이거 능선이잖아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그거야.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알아서 아, 이거야, 이아서파밍해안좋 아, 서거이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사 이거? 이거? 이이드 이거? 사이드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정 또있이스토이 다른 팀우공격다른 하나 더. 자서서아이제올라고 오래 공격 받고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잠깐, 피닉스 키트를 써야겠다. 나이 나도, 나도, 나도,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맞나맞아맞나맞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다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기 나도, 나도, 나도, 어도기도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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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겐거 살렸네. 돼. 하기 가기안해서 가게비, 가게비. 둘. 한 명. 그거다. 이이스발견다 잘했어. 네, 안쪽으로... 여기 많아 많아. 다먹어 담어. 아 진짜 뒤집어 냈어. 심지어 사람들 개피였다고 기에 그래가지고 와시드 아, 컷했는데 네. 너무 억울한 거야. 아 이건 지구 지면 개업으로 꼴 같은데. <웃음> 아니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뒤집 깎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경고. 니는 작은 신. 진짜 이런 거 있고. 개피. 피니셔 피니셔 피니셔 피니셔 피니셔. 빨리 가야 해! 이게 웃겨! 새끼 어... 얼마나 힘들어... 아,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공격받고 있어! 총이 맞았다! 아 실드 충전 중! 천천히 따라갈게! 알고 있어! 주변을 파악하는 아, 중이다! 미인. 전투 중이다! 하나 아, 황갑이다! 음. 아, 아, 아, 아. 제 시야의 축복을! 공격 받고 있어. 어, 해당 지역을 어, 스캔 어, 중. 여에 어, 맞았다. 대개비다. 아, 위에 올라갔던데. 인데 어디 어나이목았다시게 눈을 주소서. 마이을는 내려가면 확인해. I'm a s h o o t 깨삐. 브라 a s 브라 o t e r i 려 a 려브라 o t 브라 I'm a shooter, I'm a shooter, I'm a shooter, I'm a shooter, I'm a s h o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쭉다 바다 바다 바다 자기 바다 이다 바다 바다 다바서 바다 바 파악하는 중이다 접근 다다 로버공. 거의 안했어 거의 안했어 애들 있다고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